아, 아 매우 유감스럽게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 사건이 그렇게 가벼운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 이거 실수다. 그래서 미안하고 죄송하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안 할+ 안할 거다 우리는. 왜 그런 전례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될까요? 제가 어제 기사를 보고 좀 놀란 것이 있었는데요.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모 씨 부, 부모 살해 사건 알고 계십니까? 예, 저뭐개략적으로 예. 알고 있습니다. 이모 씨의 부모를 살해를 하고 사체를 유기하고 현금과 고급외제 승용차를 빼앗아서 달아났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어, 재판이 이루어졌는데요 p 심에서는 재판부도 아 이거 정말 심각한 범죄다 무기징역을 선고했고요.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무기징역으로도 부족하다 이거는 사 j 을 구형했습니다. 아시시시피사 s 을 구형하는 사건이 많지 지지 않습니까? e Japanese, j a p a 심이 s e j a p a n 이 s e j a p a n 절차를 잘못 진행해서 다시 1심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라 기사였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왜 다시 1심부터 진행돼야된다라고 알고 계십니까? 예,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피고인한테 묻는 절차가 생략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아, 이거 법원의 잘못으로 다시 재판을 하게 됐다. 유가족께 송구하다라고 사과를 했어요. 행정처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송구스러운 일로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이제 사과로 끝날 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고 라생각 합니다. 법원 차원에서는 어떤 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지금 현재 뭐 특별히 어떤 조치를 그 검토한 바는 없, 없습니다. 좀 중대한 실수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런 절차상의 그 실수에 대해서 어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판사가 그런 절차상 실수를 한 것에 대해서 여태까지 책임을 추궁하는 그런 전례는 없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부분을 달리 검토를 못했습니다만은 실수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 사건이 그렇게 가벼운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재판부의 지금 실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수로 1년 6개월을 허비한 셈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받은 놀라과 충격도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어 이거 실수다. 그래서 미안하고 죄송하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안할 안할 거다 우리는. 왜 그런 전례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될까요? 예, 그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과연 그렇게 끝나야 될 일인지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인지 한번 다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신호도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법원이 어떤 이런 실수로 인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든지 한 경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신호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그냥 전례가 없다. 이런 차원으로 넘어가시지 마시고요. 방금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제대로 살펴보셔서 이런 일이 좀 반복되지 않도록 명확한 조치를 좀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